그래 이제 이걸 이고는 내가 답을 해야 됩니까? 예. 네. 그러면 문에반에 수업을 들으면 가는 한 기분이 어떤가요? 이 스카프에다 조금 이렇게 달아놓고요 네. 한글학당 맨첫 번째 주학생 정영순. 병병 무슨 응. 참 37년생이 되다 보니까 여덟 살 먹어 해방이 됐는데 어찌 그러지라 하다가 우리 부친이 손으로 들고 갔어 나는 지금 생각을 하니까 사는 게 그냥 구름같이 산것 같아 이 딸이거나 막 신경도 안 쓰고, 엄마 아버지가 있어도 내 혼자 잘한 거, 그렇지? 항시 그게 요새도 무뚝무뚝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찍어도... <웃음> 여기 <웃음> 찍어도 되구나. 여기 녹이는 건다 찍대. 순서를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여기 첫 장면은 나오면 좋고. 우리에게 한글 읽고 쓰기는 봄이 지나 여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우리에게 이토록 자연스러운 일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의 할머니 세대는 한글로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문해라고 한다. 정영순 어르신은 문해반, 한글학당 맨첫 번째 줄 학생이다. 늦고 푸른 조원에는 많은 동물이 올신갈신 다툼, 다툼, 다툼도 많았어요. 어르신이 한글 공부를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엄마가 이제 자녀를 그때는 혼역을 하다가 다 잃고 막내 아들 그거 하고 내하고 남의 거이 없는데 가보라고 학교를 못 보내 안주 보내주는 거야. 학교를 학교. 씹어 죽겠는데 학교를 안 보내줘. 그러면 은그 동생 얻고 이제 놀다가 저게 친구들이 오면 부끄러워서 숨어. 걔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때는 그랬다. 경제적 어려움과 시대의 분위기.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게 대부분이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 서러웠고 글을 몰라 답답했던 어르신들 늦게나마 한글 공부를 시작하신 건 남몰래 삼켜야 했던 못 배운 서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참 50에 결혼 하나도 안 시키고 우리 집아이씨 멀리 저 양반이 가고 어머니 모시고, 여덟 위를 내가 참 덮고 살면서나, 어째 고생을 안 했겠노, 그지? 고생을 했지. 그러니까 낮으로 장사하고, 이제 마늘을 까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비틀어지더라고. 응. 며느리고, 아들이고, 딸이고, 다 알아. 알아서 엄청 잘해. 응. 이래 살아보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고 살아도, 하나, 둘 키우기도 힘드는데, 엄마가, 칠 남매를 어 할머니야 하고 여덟 대 아이가 시어머님하고 그러 그래, 어떻게 살았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엄마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저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이래 그래 그게 더 이상 바랄 거 없잖아 그죠 그래 살고 있어 시어머님을 봉양하고. 홀로 친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느라 고생하셨던 어깨에는 책가방을 메고 거칠어진 손으로는 연필을 쥐었다. 정영순 응. 준비를 준비를 하던 응. 정영순 어르신은 글이 말이 되도록 하는 한글 공부를 하신다.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편지도 쓰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항시 내가 이거를 못하니까 마음에는 누구한테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이래 못 배워서 이런 걸 말을 못 한다 소리는 못 하고 항시 이렇게 있었는데 덕분에 요새는 배워가지고 좀. 받침이 좀 있어도 잘 읽고 좀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항시 이렇게 가다가 늘의 간판을 보면 내가 읽으면은, 하, 그래도 우리 한정옥 선생님한테 이래게 대학기 또래 내가 저거를 말이, 말이 되도록 내가 읽을 수 있구나. 고맙다. 항시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래 그날, 그날도 자서전을 써가지고 그정장님도 모시고 한 150명이 모두 둘러앉아서 바라보고 있는데 <웃음> 나와서 그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말도 하라 하는데 너무 주님도 안 들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이런데 와서 공부도 할수 있고 내가 이것도 읽을 수도 있고 이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앞에 나와서 강요를 했습니다. 예.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누가 이래 나 공부를 하라고 나를 부르겠노 싶어서 올 적에도 하, 가벼운 말을 막 선생님도 만나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싶어서 막 빨리 오거든요 어머 갈 적에도 너무 좋아해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래가 이렇게 래가이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싶어참 기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한 번씩 편지나 뭐 이런 걸못 쓰셨는데 그런 걸 쓰는 걸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아직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할머니 80세가 넘었돼서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고 좀 그거에 대해 본받았다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공복하게 사준 것좀잘 쓰면서 좀 아끼는 거좀 버릴 건 버리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흘러가는 저으로아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은 부평초 같은 마음은 한 송이 피는 꽃을 피우지기에 떠도는 유람 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 리 우리 막내 아들이랍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와 우리들이 엄마를 참 눈을 밝혀줘야 되는데 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내 살기 바쁘고 또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 글자를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엄마가 그렇게 배우를 하니 그러니까 엄마가서 부지런히 많이 배우고 하세요 이라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남동생을 돌보느라 시집 와서는 홀로 가족을 건사하느라 배움의 시작이 늦으셨지만 한글 학당에서 공부하는 게 감사하고 즐겁다는 어르신의 눈에는. 호기심 많고 꿈많은 소녀의 모습이 어려있다. 구름같이 살아온 정영순 어르신 말이 되도록 그를 읽는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맑은 하늘의 뭉개구름처럼 밝은 웃음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또다시 봄 다큐 제작 과정에 참여한 이진주입니다. 유금산입니다. 강찬희입니다.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봄 다큐멘터리 제작 수업에 참여한 이종석입니다. 정준명입니다 오양가입니다. 안혜경입니다. 차유진입니다. 한글 교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제 한글을 잘 모르셔가지고 항상 그림으로 이해하셨는데 그게 좀 생각나서 사실 문해반에 대해서 그전까지 그렇게 깊게 생각해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글을 모른다까지도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주의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좀 최근 들어서 외할머니한테 좀 많이 소홀해서 전화도 잘못 드리고 그랬는데 얘기 들으면서 아 나도 할머니한테 조금 더 연락도 많이 해봐야겠다 네.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한글을 잘 알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옆에서 도와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어르신들한테 평소에 마음은 있지만 소심해서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